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컨텐츠는 보물 지도를 이용하여 보물 상자를 찾아 아이템을 습득하는 거예요 보물 상자를 찾는 컨텐츠는 예전에 인양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기가 싫었지만 보물 지도로 찾는 보물 상자는 꿀통이라는 정보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보물 지도는 유령선 혹은 델피나드의 유령선을 처치하면 습득할 수 있으며 거래 가능 상태로 습득되기 때문에 경매장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도 가능해요. 보물 지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6분이라는 아이템이 필요하며 해당 아이템을 사용하면 공용 스킬 하나가 추가되고 스킬을 사용하여 캐릭터의 좌표값을 채팅창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어요. 6분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6분의 제작용 별자리 기록서와 별의 파편축에 다섯 개 그리고 철 주괴 두개가 필요하며 별자리 기록서는 잡화상이니 1골드에 판매하고 있어요. 재료를 모두 준비하였으면 공예품 제작대를 통하여 만들 수 있고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스킬의 형태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배워두면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6분위가 준비되었다면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보물지도예요. 보물지도는 경매장을 통하여 구매하는 방식으로 준비했으며 희귀등급은 35골드, 고대등급은 75골드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보물지도의 등급이 높으면 보물상자에서 습득되는 아이템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급별로 구분하여 보물 상자를 찾아보고 나오는 아이템의 가치도 따로 계산을 해볼 예정이에요. 우선 희귀 등급의 보물 지도는 21개이며 구매에 들어간 비용은 735 골드이고 6분 1을 제작한 비용은 고정 비용으로 취급하여 수익 계산에서 제외시키도록 할게요. 보물 지도를 사용하는 방법은 명시되어 있는 좌표 값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면 나타나는 상호작용으로 보물 상자를 찾아 아이템을 습득하는 단순한 구조예요. 하지만 좌표값이 나타내는 지역을 알아내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본문 내용에 링크되어 있는 아카브라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좌표값에 해당하는 지역을 알아내고 이동하여 찾는 것이 좋아요. 추가적인 팁으로는 지도를 열어서 아카브에 나타나는 표시와 동일한 장소에 쉬프트를 누른 채로 클릭하여 진을 찍어두고 이동하면 좀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어요. 보물상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좌표값에 이동하여 상어 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보물상자를 찾으면 노동력 50을 소모하여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으며 아키움 결정과 흑진주 그리고 원대륙의 설을 랜덤한 확률로 획득할 수 있어요. 특히 원대륙에서는 특별한 보름 돌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어 고가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물 지도의 컨텐츠에서 주 수입원이 될것 같아요. 보물 상자를 찾으러 다니면서 대륙의 여기저기를 왔다갔다 하다보니 저승의 돌을 많이 소비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모든 지역에 포탈지가 없다면 이동에 소모되는 시간이 어마무시하다는 점도 있었어요. 보물 지도에는 높이에 대한 정보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좌표에 찾아가도 상호작용이 안 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땅 아래쪽에 동굴이나 숨겨진 지역에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21개의 희귀 등급 보물 지도를 사용하여 습득한 아이템은 원대륙의 서 4개, 햇빛 아키움 결정 11개, 달빛 아키움 결정 7개, 별빛 아키움 결정 3개, 흑진주 12개가 나왔어요. 경매장 시세로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총 수익은 2,012골드 79는 88동이었으며 보물 지도를 구매하는데 사용한 비용을 제외하면 1,277골드 79는 88동의 수입이네요. 소비한 노동력은 1,050이었으며 노동력당 수입으로 계산해보면 1골드 21은 69동으로 효율이 어마무시하게 나왔어요. 하지만 사용한 저승의 돌은 계산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다음은 23개의 고대등급 보물지도이며 구매에 들어간 총비용은 1725골드예요. 희귀 등급의 보물지도와 비교하면 나오는 아이템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결정의 개수가 많거나 아키움 정수가 나오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고대등급의 보물 지도를 사용하여 습득한 아이템은 원대륙의 서 5개, 햇빛 아키움 결정 2개, 달빛 아키움 결정 23개, 별빛 아키움 결정 18개, 달빛 아키움 정수 1개, 흑진주 25개였어요. 습득한 아이템을 경매장을 통하여 판매했을 때총 수입은 2764골드 54는 75동이었으며 지도를 구매한 비용을 제외하면 순수 수익은 1,039골드 54는 75동이에요. 소비한 노동력이 1 1 5 2므로 노동력당 수입으로 계산해보면 90은 39동으로 희귀등급보다 효율이 내려갔네요. 아마 고대등급의 보물지도를 사용하더라도 원대륙에 서가 나오는 확률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은 나름 괜찮은 골드 수입을 할수 있는 컨텐츠를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이 들지만 수익구조가 원대륙의 서를 습득하는가에 너무 좌지우지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운이 나쁘다면 보물지도의 비용도 못벌수 있어요. 그리고 보물지도의 매물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사람이 너무 몰리다 보면 시세가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원대륙의 서에 대한 수요도 적기 때문에 안정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노동력 대비 효율은 어마무시하니깐 다들 꿀통 찾으러 여행가시는 것을 추천해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